안녕하세요 허우 이지, 이지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파워포인트 뿐만이 아니라 오피스 프로그램을 다룰 때 여러분들 어떤 걸 많이 쓰시나요? PC만 있으시잖아요 PC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적고 그리고 문서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고 하실 텐데 사실 스마트폰으로 문서 작업을 한다고 라 생각했을 때 사실 조금 어렵다고 느끼곤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그런데 그래도 스마트폰 안에 오피스 어플이 깔려 있기도 하지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다 해뒀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금 연구를 해봤어요. 어떤 연구를 해봤냐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그 오피스를 더 효과적이면서도 더잘쓸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번에는 파워포인트 위주로 알려드릴 테니까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하면 좀더잘쓸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업무상에서나 또는 대학교 생활 속에서 좀더잘 사용할 수 있는 그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파워포인트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저는 지금 안드로이드이긴 한데 여러분들 뭐 애플도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 파워포인트 어플리케이션을 눌러볼게요. 이걸 누르게 되면 일단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그 로그인을 하실 때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혹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아니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그걸로 로그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원드라이브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PC에서 열었었던 그런 문서들이 여기 이렇게 쫙뜬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쭉 열었던 것들인데요. 자 여기 있는 이 모양들을 쭉 한번 볼게요. 일단은 상단에 로그인을 할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쵸?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그리고 검색, 그리고 아래쪽에 최근 항목 공유, 열기 등 여러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ppt 파일을 만든다 라고 할때 어떻게까지 할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자 일단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새 프레젠테이션 뭐 아래쪽에 보면은 뭐 여러가지 컨셉들 디자인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 신경쓰지 말고 그냥 새 프레젠테이션 톡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개요 보기 체험, 미리 보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PPT를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문서 작업을 먼저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문서를 작업할 때 적어놨었던 그 여러 가지 제목이나 개요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여기 그대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일단 저는 제목 같은 거나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적어볼게요. 파워 포인트를 잘 다루는 방법 이지쌤과 함께하는 PPT 교육 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목 여기 첫 번째 음, 1 어, 단축키를 쓴다 뭐, 컨트롤 플러스 D 뭐 이런 거, 컨트롤, 드래그, 복사.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두 번째 것도 입력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알파, 그러니까 태그 버튼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 A 이것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 계정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등록이 되어 있는 이런 직원이라고 하죠. 직원의 그런 이름과 함께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태그처럼 해서 달 수가 있어서 이 사람이 여기에 어, 링크가 됩니다. 저절로. 그래서 어, 내가 이메일 같은 거라든지 그런 팀즈 같은 것들을 열었을 때 여기에 바로 내 것이 뜨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무튼 지금은 이것까지 하려고 한건 아니니까 단축키를 쓰고 이미지를 사용하라 아이콘 활용하기 이렇게까지 한번 적어볼게요 내용 이렇게 내용도 적어주기 이렇게 했어요 자이 상태에서 다음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 파워포인트를 잘 다루는 방법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디자인이 저절로 되네요. 그쵸? 정말 신기합니다. 파워포인트를 잘 다루는 방법 첫 번째 것은 이건데 두 번째 것을 누르면 디자인이 또싹 바뀌게 되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자 지금 현재 디자인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네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나는 디자인이 일단 필요가 없다 라고 하시면 은 오른쪽에 있는 이것을 눌러시면 저절로 디자인이 없는 백지 상태의 자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저는 일단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장 이렇게 눌러주시면 딱 그냥 ppt 처음 만들었을 때 나오는 듯한 그런 어, 표지가 나오게 되고요. 자이 상태에서 더블클릭, 손가락으로 두번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게끔 나오게 되고요. 자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만약에 음, 텍스트의 크기라든지 색깔 같은 걸 바꾸고 싶다. 그렇다면 일단 잘 다루는 방법,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를 붉은색으로 그리고 굵게 표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여기에 글꼴도 바꿔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글꼴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 설치가 되어 있는 글꼴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설치를 해놓지 않는 이상 이것을 글꼴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글꼴만 쓴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아래쪽에 좀 내려보니까 유고딕, UI, 뭐 궁서체 맑은 고딕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뭐 이런 거는 그냥 쓰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을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맑은 고딕으로 일단 해두고 그리고 글꼴 서식 아래 점자, 위 점자 이런 것도 되고요. 그리고 텍스트 회전, 새 슬라이드 레이아웃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화살표 아래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표시를 해줬고요. 이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내용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움직여 가면서 첫 번째 슬라이드, 두 번째, 세 번째 슬라이드까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어, 입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을 주목해 주셔야 되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슬라이드 레이아웃 보는 거, 그리고 메모 적는 거, 그리고 표 삽입하는 거, 그리고 사진 삽입하는 거 그리고 도형 도형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삽입하고 싶은 도형들 중에서 좀 디자인 적으로 예쁘다라고 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딱 눈에 보이기 좋게끔만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네모 도형 선택해서 선택하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에 이미지가 들어갈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더블 클릭 하면은 여기에 이미지 삽입 이 정도까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자, 복사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꾹 눌러서 붙여넣기 하면 이미지를 그대로 붙여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도형을 붙여넣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자 이런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ppt의 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자주 사용했으면 하는 또는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아래쪽에 있는 사진기 버튼 있죠 이것을 눌러주시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을 그대로 캡처를할 수가 있습니다 뭐, 문, 문서면 문서 사진이면 사진 화이트보드면 화이트보드, 명함이면 명함까지 캡처할 수 있는데 일단 저는 사진을 눌러서 푹 하고 찍어 볼게요. 누른 다음에 그리고 완료를 누르게 되면 슬라이드에 그대로 삽입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안에 삽입된 이미지를 자르고 싶다면 왼쪽에 있는 자르기 버튼을 눌러서 크기도 대략적으로 잘라줄 수도 있어요. 즉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삽입하거나 그리고 뭐 편집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했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이미지를 삽입하는 것이 매우 좋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메모 기능이에요. 이 메모 또는 댓글이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뭘할수 있게 되냐면 팀원들과 협업을 하기가 매우 좋아집니다. 협업을 하기 좋아진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 내가 어이 이미지에다가 내가 뭐 멘션을 달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미지 수정해주세요. 라고 해서 메시지를 이놓을게요 그러면 아래쪽에 여기에 있는 이미지 수정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뜨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개체에다가도 그냥 단독으로 메모를 삽입할 수도 있어요. 새 메모. 이렇게 해서 이미지 배경 제거해주세요 라고 해서 등록을 해둘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은 메시지 즉 멘션이 어디에 있는지도 하나하나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만 만들면 안되겠죠 사실 그쵸? 여기에서 디자인도 넣고 그리고 실제로 발표하기 좋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스마트폰 안에서 할수 있느냐? 사실 못합니다. 삐- 못해요. 딱이 정도 수준까지 밖에 안 돼요. 그렇다라고 하는 건 스마트폰 안에 설치되어 있는 파워포인트 또는 오피스 프로그램은 딱 컴퓨터에서 하기 이전 단계, 즉 기본적으로 기획하는 단계에서 틀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까지만 할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자료를 이제 저장만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미 플러스를 눌러서 이 이미지, 즉 슬라이드를 생성한 것 자체만으로도 파일이 이미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보시면 저장됨이라고 떠 있을 텐데요. 자이 부분을 보면 저장되어 있는데 이름을 어, 스마트폰 파워포인트 이라고 해놓고 자, 왼쪽 상단에 있는 체크 표시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해주신 뒤에 상단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눌러서 자이 링크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링크를 복사해서 카톡으로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를 한다든지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여기 있는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메일 한번 보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보내기를 또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메일까지 보내지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파워포인트를 다루는 방법이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를 PC에서 열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지금부터 제가 PC에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전에 만든 파일을 여기에 있는 이 원드라이브 안에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것을 더블클릭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전에 열었던 파일을 확인해 보니까 스마트폰에서 작업했었던 그대로 삽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쫙 보다가 어? 여기에 보면은 메모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 메모를 보면은 이미지 배경 제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죠 그러면은 이 부분 그냥 선택해서 그림서식 배경 제거 그리고 스마트폰만 남기고 배경 제거를 쇽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우스 바깥쪽 톡 누르면 스마트폰만 남겠죠. 자, 그리고 뒷배경 과감하게 삭제. 그리고 여기는 메모 표시를 눌러서 수정 완료했습니다. 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수정됐다 라고 하는 표시를 볼수 있기 때문에 협업하기 매우 좋겠죠. 자 그리고 내용들 일은 뭐 그대로 냅두고 이제 좀 디자인적으로 좀 수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글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도 글꼴이 깨지지 않게끔 볼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워포인트를 잘 다루는 방법 이라고 해서 에스코어 드림체 라는 글꼴을 써 보려고 해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내용도 제가 좀 깔끔한 에스코드림치 얇은 글꼴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신 뒤에 이 자료를 어떻게 하느냐 난 어차피 이 자료를 이제 수정할 필요가 없다. 글꼴이 안 깨졌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이것을 전체 다 선택해서 컨트롤 X 잘라내기 한번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그림으로 붙여넣기 라고 하는 것을 눌러주시면 이게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아예 수정이 안돼요 하나의 이미지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상태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각종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는거죠 자 이렇게 이미지 삽입하고 도형의 크기에 맞춰서 자르기도 해주고 맨 뒤로 보내기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메모를 또 한번 남겨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새 메모 누르셔서 어, 이미지 괜찮을까요? 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한번 볼게요 자 스마트폰 활용법 눌러보도록 할게요 눌렀더니 방금 전에 제가 작업했었던 내용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도요. 이제 수정을 못한다 그랬죠? 그리고 메모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답장을 하면 되겠죠? 네,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수정된 내용 수정해주세요 했고요. 수정 완료했습니다. 라고는 네, 확인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확인까지 했다라고 하는 걸 표시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동시에 PC에도 바로바로 바로 메시지가 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PC에서도 어, 즉각적으로 이미지가 삽입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메모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쌍방향 소통이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거겠죠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스마트폰 파워포인트 어플리케이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 봤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일단 첫 번째 스마트폰 안에서 ppt 편집은 가능하나 디자인적으로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개요만 적혀져 있다면 슬라이드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메모 기능들 그리고 공유 기능을 활용하시게 된다면 다른 팀원들과 협업해서 의견을 주고받고 그리고 내용을 한꺼번에 수정할 수 있다는 것 이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어플리케이션 정말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참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볼까 하는데요. 저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습니다. 그럼 안녕